인상되었니까요둘 셋! 저희 덕분! 덕분! 안녕하세요! 사이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 가사이포0첫 1회 올림픽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오늘 저희가 첫 1회 올림픽을 할건데 한품이 있어요 한품도 있어요? 한품이 어? 상품, 있는데 혹시 컴퓨터? 1,2,3등만 어?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만은 즉슨 오늘은 사이퍼가 일곱 명하나가 아니라 개인적니다아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들아심아해 아유, 아유, 아요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이아등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아볼아요아케아아아 진, 아, 진짜? 아진짜 어, 아, 진짜겠는 잡는 이좀 예상되지 않 아, 이 나가요? 오른쪽 나가야 나가야. 가 뭐야? 야, 자, 이제 새로 들라왔어둘 아 네. 셋. 아유. 조절을. 아, 다 오케이. 기해 주세요. 안 돼, 안 돼. 돼. 아니, 돼. 아, 돼. 떨린다. 맞아 이거 은근 절이 근데... 은근 조금 더각보다 많이 세게. 진짜 세게 때려 안돼, 그람 아, 방금. 세게 아, 아, 때. 내가 프로젝트를 전 오! 오! 네. 원. 내가 다 이긴다. 거기 도나나 이것만 잡거든요. 여기 하나 맞추고 저거 탁탁. 영상에. 영상에 재미를 위해 서용한게이거였 너무 아 오! 네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 이 정도, 정도? 정도 한 68% 로 치겠습니다 하트 색깔은 3 4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원이. 3 3 3 3 3 3 3 3 3어3 3 3 3 3 3 3 3 원이가 3 3한데3 3 3 3 3 3 3 3맞3 3 아, 그런 식으로 나3 3니3경3 3 3리3 3기 1등은? 3 3 잘잘 가능해. 뭐죠? 아, 이게 다음 게임은 뭐지? 우리 했다 자, 도한이의 평활량은 얼마인지? 도한이가 또 풍사를 어, 잘거 우리 메고. 풍선 붙잡고. <웃음> <웃음> 이렇게 끈고. <궁금해 웃음> 어, 네, <웃음> 이게 이거나 이게 동생 아니야? <웃음> <웃음> 나는 다져 터져, 터져, 터져, 터져, 져 터져, 터져, 터져, 터져, 터져, 다져 터져, 터져, 터나 터져, 터져, 터 네, 저도 인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었어도 저도 저도 이번저두개소리도 저도 저도 저가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기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 <웃음> 아, 제 목이 기무편하 저희 집값 못 믿으시는 거예요? 지금?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몰그요 몰라요, 요 몰라요, 보라요 몰라요, 세요 몰라요, 몰이요몰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니가 그러니까 그, 니가 그, 미사 그, 이 그, 니가 그, 니가 그, 시가 그, 네. 가 그, 그, 니가 그, 니 그, 니가 그, 가 그, 니가 그, 니가 그, 니가 가가가 그, 니가 그, 니가 그, 니 자, 다음만 시한 시작할게요. 아 네. 자, 준비. 어색mi. 하나, 둘, 셋. 어디 또이어 어디 또어또아 뭐야? 아니, 뭐야? 아니, 뭐야? 아니, 뭐야? 아이 아니, 뭐이니이만 아니, 뭐야? 아니, 뭐야? 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렇게 해서 내가 1등 2등 <웃음> 3등 원위 3점세이 3등 기타 5등 B 0점 반점 반점 점 반점 반점 비점3점3점점 반점 반점 반0 반점 반점 반점 반점 반점 3점 반점 반점 반점 반점 반점 반점 반점 반점 반 막판 뒤집기. 막판 뒤집기 할 건데 저희가 얘기를 해본 결과 지금 이 게임으로 승부를 보자는 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1등이 30점, 2등이 20점, 3등이 10점이라고 해가지고 이 게임 끝날 거예요. <웃음> 어. 이 게임 끝난 둘이 게임의 승자입니다. 한판 뒤집기죠. 동희, 동희, 동희, 동희. 저희는 재밌어씩 시간 없으신 분들은 여기 이 게임만 보시면 됩니요 오, 스무스하게. 확고한 여자들, 1살때기 하나, 둘, 셋!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목소리> 아니,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나 저거, 네 어? 번째 팀, 했습니다 준비, 시, 작! 들어야 돼. 3분부터 들어야니다3분부터 가시죠. 가. 갔다 오세요. 와! 요 봉투 봉투에서 못 했는데. 설마. 예, 개해 주세요. 몸개 해 주세요. 어하나요 저기 이가 아, 뭐야? 아, 설마. 아니 저글씨방이 <웃음> <이러면서. 웃음> <웃음> 어, 이거 산수스. 멘어요아그 어, 뭐런거 입었는데. 자, 야, 이제 3시간 됐뭐뭐뭐 그 뭐. 제가 저안 보고 할 테니까 리액션 눌러주세요. 빨리. 하나. 둘. 리액션 눌주세요반 와. 안 되네요. <웃음> 하나, 둘, 셋. 오 야, 이것도 이거 와, 이거 좋은데? 나 이거 갖고 싶어나 이거 갖고 싶어 오, 나 이거 해 <웃음> 제가 들고 있을게요. 이거는. 어, 1등은 좋겠네요, 여러분. 어, 어, 아. 한번지 진짜, 진짜 궁금하다, 1등인가? 한번 네상에나해 볼까? 사이리더인생이더카이 인생 역전 모든 노래 막체가 맞은 이같 1등은 1위한테 칼화가 와. 카트칼권 걸. 너무. 오. 소고기 경품 말고. 갑니다. 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웃음> 네, 아영으로요긴장좀되겠는 뭐 아니면 지훈 형이라던가. 아, 어떤 을되는건가 어떤 을려고 하는 거야아네 뭐 이렇게 첫 사이클 배올림픽 네. 끝났습니다. 다음 상품이 아주 기대가 되는 그런 사이버 올림픽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다들 어떻게 사이버 첫 올림픽 하면 재밌었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아. 아. <웃음> 나도 가세요. 다들 너무 고생 많았고요. 이제 그러면 마무리 인사로 들어볼까요? 둘셋 지금까지 사이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